안녕하세요 에어식스티비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리얼리뷰 시간에는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파손될 부분을 미리 찾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얼리뷰는 시그 에어사의 M 1 8입니다 <목소리> In the air, t t s a lot of pine. p o c k i t s running over with the dollar sign. Try and take it from me. Yeah. Oh, big time. Big time. Big time. a c h c 감소에서 제작을 하고 미군에 납품한 M18은 기존에 사용되던 M11, 즉 p 2 8의 후속기종입니다. M17은 미 육군의 M9을 대신해서 채택된 제품이며, M18은 미군내의 모든 부서와 미 해병대에 채택된 제품입니다. 프레임은 M17과 동일하며 슬라이드와 바렐이 짧은 형태입니다. 프레임이 동일하기 때문에 17발과 21발탄창 모두 호환이 됩니다. 글록사의 글록19X와 동일한 개념의 제품이죠. 찹탈식 나이트 사이트 플레이트가 있는 옵틱 레디 슬라이드가 기본이며 코요테탄 색상입니다. 시그 암스의 에어소프트 부서인 시그 에어에서 출시한 프로포스 M18은 원 제작사는 VFC이며 일종의 OEM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박스 구성은 VFC와 동일하지만 외부 디자인은 조금 세련되었네요. 그리고 프로포스는 브랜드명입니다. 코요테탄 색상은 시그 공식 실총 사진과 비교를 하면 약간 어두운 감이 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색감입니다. 슬라이드의 각인과 프레임의 시리얼 넘버, 그립의 각인은 실총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레일 하단부에는 6mmBB라는 각인과 사용전 매뉴얼을 읽고 사용하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실총에는 없는 부분이라 약간 아쉽네요. 가늠새 가늠자는 실총의 트리튬 사이트와 달리 대형 화이트 도트가 색입되어있습니다. 가늠새의 경우 슬라이드와 밀착되지 않고 살짝 떠있는데요, 실총사진을 확인해보니 M17은 밀착되어있지만 m 1 8은 살짝 떠있습니다. 다만 실총은 슬라이드와 수평으로 떠있는것과 달리 에어소프트건은 가공이 잘못된것처럼 살짝 경사가져있어 보기에 좋지는 않네요. 그립의 텍스처는 실총사진과 비교했을때 거의 완벽합니다. 분해레버와 슬라이드멈치, 안전레버, 탄창멈치, 방아쇠는 초기에 지급된 검정색으로 재현되어있습니다. 지금 납품되는 실총은 이 부품들이 슬라이드와 프레임과 동일한 코요테탄 색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옵틱레디슬라이드도 잘 재현되어 있지만 옵틱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맞는 전용 플레이트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탄피배출구 뒤편에 장전확인용 인디케이터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되지만 인너챔버때문에 항상 위로 들려있는 형태입니다. 탄창은 17발 탄창이 기본 포함되어 있지만 처음 탄창 삽입시 탄창멈치에 약간 걸리네요. 이부분은 사용하다보면 어느정도 마모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삽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창멈치는 좌우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총을 지어보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고, 코킹시 느낌과 방아쇠 격발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분해해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분해할때 분해홈에 맞추어서 레버를 돌리면 잘 돌아가지않는데 이때 슬라이드를 앞뒤로 살짝 움직여줘야합니다. 실총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불편하네요. 슬라이드의 마감은 분체도장으로 단단한 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조방식은 VFC사의 글록19X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글록처럼 내부의 노즐은 9mm으로 탄 재현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블록백유닛이 아래로 많이 내려와있는데요, 옵틱레디를 위해 실린더 상단을 플랫한 형상으로 제작해서 용적확보를 위해 아래로 많이 내린것 같습니다. 홉업조절은 제품에 포함된 전용툴을 이용해서 리콜스프링 가이드를 돌려 조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홉업이 걸리는 느낌은 괜찮은데요, 다만 클릭감이 없어 확실히 고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웃바렐은 챔버에 핀을 박아서 고정해두었습니다. 이 핀을 빼기가 쉽지 않은데 타격용 핀펀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셔야합니다. 스포크 구조는 상부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라서 한쪽으로 치우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렐의 결합이 기존의 VFC제품과 달리 밀착성이 조금 좋은것 같습니다. 유격이 적어서 집탄이 좋을거라 기대해볼 만합니다. 프레임의 인너샷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되어있어 내구성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VFC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낸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멈추는 MB방식으로 샷시에 핀으로 고정되어있습니다. 보통 슬라이드가 후퇴후 약간 전진을 해서 걸리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거의 끝에서 슬라이드멈치가 걸립니다. 이 총을 손으로 슬라이드를 후퇴시킬 때 슬라이드가 전진하는 느낌이 없어 어딘가 걸려서 전진하지 않는것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이 블록백 이후 리턴될때 충격을 감소하기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샤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게 되는거고요 다만 장시간 사용시 샤시 레일의 마모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어서 오랜 사용시에는 슬라이드 결합성이 많이 헐거워질것 같습니다. 네, 트리거 바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입니다. 보통 방아쇠를 끝까지 당길때 잘 부러지는 부품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부품 역시 강한 힘을 받지 않도록 방아쇠를 끝까지 당겨도 인너샤시의 방아쇠가 멈추게되어서 트리거바에 더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펴볼수록 설계에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네요.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머그룹의 부품들은 스틸세젤입니다. 헤머에는 마루이 제품처럼 롤러가 장착되어 있어 블우백유닛의 마모방지와 슬라이드후트시 저항을 많이 줄여줄것 같습니다. 탄창멈치는 좌우로 변환이 가능한데, 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멈치를 누르고 반대편 의 구멍에 핀을 이용해 누르면서 올려주는 느낌을 반복하면 고정부품이 분리됩니다. 가 반대로 다시 조립하면 왼손잡이용이 되겠죠. 다음은 탄창의 가스충전은 밸브 아래에 위치하여 편의성이 좋습니다. 다만 블로백유닛이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탄창의 비비립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형상이어서 탄창을 떨어뜨린다면 비비립은 필연적으로 파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 밀때는 손으로 단 당겨 내리기가 꽤 힘이 드는데요.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됐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내부 구조는 이렇게 살펴보고 성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0.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실내 온도는 21.9도, 매거진의 온도는 23.2도입니다. 거리는 10m고요. 0.2g 비비탄과 퍼프디노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get up out my way This is the start of a new day f e e l fresh e r than toothpaste Singing out This be the new thing New swing set I'ma go for the loop, man I'm a fruit g o n e loopy That's the Sammy the toucan Screaming out, who cares My soul b a r I'm done with the colds here My heart hang off the tip of my shoestring Stay untied, that's usual I'm not put together It's Better than you do That's magic, I'm voodoo You a dog playing d r e s s up, But y o u r get up, i s poo-poo Okay, I'll fess up, I messed up u t 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볼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매거진의 용량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MC8의 슬라이드 멈치 위치때문에 냉각이 조금만 진행돼도 슬라이드 멈치가 걸리지 않아서 정상적인 테스트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텀을 둬서 실제로 몇발 정도 사용할수 있는지 매거진의 용량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34g 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245g입니다. 비비타는 22발정도가 장전이 되고요 현재 실내온도는 21.6도, 매거진의 온도는 25도입니다. 그럼 몇발 정도 타격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이렇게 사격을 해봤는데요. 현재 발사 범위는 78발 정도로 체크가 되어 있지만 냉각이 너무 심해서 정확한 테스트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쏴야만 정상적인 격발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격을 하고 총기를 다시 분해를 했습니다. 먼저 작동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총의 슬라이드스톱은 슬라이드가 거의 후퇴한 지점에서 걸리기때문에 탄창의 냉각으로 인해 슬라이드 후퇴거리가 조금이라도 짧거나 고압가스를 사용했을때 빠른 슬라이드 후퇴속도로 인해서 슬라이드 멈치가 제대로 걸리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기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설계방식이 오히려 단점이 되었네요. 다음은 노즐 리턴스프링이 한쪽에만 있어서 블록백후 노즐이 한쪽으로 꺾여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후퇴이 노즐이 리턴이 되지 않아 급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록도 한쪽에만 있지만 급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제품은 유독 노즐의 편향이 심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머가 전진할때 롤러가 샤시에 닿게되는데요, 구조적으로 두께가 두꺼운 부분이어서 글록처럼 샤시가 파손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네, 리콜스프링은 다른 제품보다 탄성이 약간 강한것 같습니다. 이 역시 샤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기위함인데요, 그래서인지 블록백반동이 약한 느낌이지만 슬라이드의 작동성은 경쾌합니다. 다른 제품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구성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데요, 반동이 약간 아쉽네요. 탄창은 저희가 비비탄을 장전하다가 밀대를 몇번 놓쳤더니 밀대가 비비립을 뚫고 나와버렸습니다. 비비립의 얇은쪽 두께가 0.8mm 정도로 매우 얇고 스프링 탄성이 강하다보니 생긴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질이 조금 질긴 재질이었으면 이렇게 깨지진 않았을건데 재질선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밸브가 정상위치보다 많이 튀어나와서 물리적으로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밸브를 분해 후재조립 해주었더니 정상작동하였지만, 새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점은 이해가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지판은 글록19보다 조금 나은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라인테이프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네, 라인테이프는 가운데 홈 기준으로 좌우 양쪽 대칭되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가 꼽은 단점은 약한 비비립과 슬라이드 스톱, 그리고 생각보다 약한 블로우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비비립은 매거진을 한번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고 또 비비탄을 채울 때 매거진에 밀때 홈이 너무 얕아서 놓쳐서 또 한번 깨먹었는데요. 비비립의 단면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얇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작한 매거진 클립을 사용해서 장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사용할 때도 어쨌든 문제가 될것 같고 쓰면서도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심지어 비비립은 따로 부품 구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격발할 때는 소리가 상당히 시원시원한데 블로우백 반동이 생각보다 약해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또 매거진 냉각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매거진이 차가워지면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고, 또 슬라이드가 끝까지 후퇴하지 않으면 로딩 노즐이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한발 걸로 한 발씩 격발이 안 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매거진 온도가 14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원활한 작동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한 탄창 정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플랫 트리거 옵션이 있어서 이 제품을 한번 장착해봤는데요. 기존 트리거는 월 구간이 거의 없이 리셋 위치가 거의 앞에 끝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플랫 트리거는 글록처럼 앞에 월 구간을 좀더 만들어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마다 선호도가 다를수 있을것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트리거를 더 선호하지만, 기존 트리거의 장점이 커브면때문에 일정 압력이 넘어가면 바로 격발이 되어 조금 더 선명한 트리거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베이스의 경우에는 아주 얇은 살로 버티고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이 부러져버렸는데요. 이 부품도 따로 추가 구매할수 가 없는 부품이어서 이 부분도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MC8은 실총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설계가 탄탄하고 내구성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니 확실히 토이건을 제작하는것과 다른 부분이 보이는 제품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에어소프트건과는 디테일, 재현도, 내구성면에서 차별성이 느껴지지만, 작동성은 아쉬운점이 있네요. 네, 이 제품은 국내가가 32만원, 해외가는 180불정도로 형성되어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디테일은 우수하지만 슈팅매치나 에어소프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제품인것 같습니다. 형은 어떤 분들에게 좋은 추천할수 있을것같아요? 이 제품을 사용해보니 기존의 어소프트건과 차별점을 느꼈는데요, 어디가 부러지면 더 강한 재질로 교환하는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은 충격을 줄여주고 분산시켜주고, 사전에 예방하는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품이어서 총자체의 내구성은 좋은 제품입니다. 집탄도 사용할만하고요 다만 탄창의 구조적인 문제와 냉각으로 여분의 부품과 여분탄창을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할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용해보니까 콜렉터 이외의 분들에게는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슈팅매치나 게이머분들에게는 매거진 비비리 파손이 가장 큰 문제일텐데요. 여분의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교체한다고해도 비비 시립의 내구성이 너무 낮아서 금방 파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거웨어 프로포스 m18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티비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근데 m17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던것 같던데. 아, 그것도 우리가 싸봐야하는거지. 그건 그래.